초초초음 차차 음짜하하 이놈 자음가스운 인간들 내 목숨을 빼앗겠다고 하하하하하 난 절대 죽지 않는 불사실이다 너희 인간들 용서하지 않겠다 이야아이놈들날 줄여 려 이렇게까지 모여있더니 일단 저 건물로 침투해야겠군 허 너부터 끝내주지 야! 이 Tja, 야, j 호, Tja, Tja, t 야, a t 호, a Tja, Tja, Tja, t 너희들은 비참으로 상대해주마 <목소리> <목소리> 장님 어떻게 처리하죠? 응! 네, 나한테 아주 좋은 방도가 있지 아벨의 형인 SCP-073 카이를 이용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둘 모두를 처치할 수가 있지 하하하 어차피 SCP 중에 가장 골칫 덩어리들 한방에 끝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지 어!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! 어서 찾아봐! 아? 진짜 국장 안되겠어 당장 당장, 당장, 당장, 당장, 당장, 당장 아벨한테 소식 알려줘야겠어 아벨 <웃음> 아벨 내 목소리 들리냐 아벨 당장 나와라 <웃음> 누구냐 는 <넌>. 누구냐 <웃음> 나 SCP 재단의 국장이야 지금 내가 너한테 구미가 당길 만한 얘기를 하나 해주지 뭐냐 얘기해라 <웃음> 사실 니형 네 SCP 073 카인, <웃음>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거든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당장 어디냐? 어디로 가면 되는지? 응. 산속의 삼구역. 격리된 삼구역으로 오너라. 지금 당장. <웃음> 뭐? 카인을 만날 수 있다고? 좋아, 그곳으로 가주지. 욱팔해! 욱팔해! 좋아, 욱팔아, 삼구역으로 가자. 너 국장에게 전해라 아벨이 왔다고 어서오게나 SCP 076 <웃음> 형이 아주 보고 싶었나보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우리 형 SCP 073 카린 어디 있느냐 아 <웃음> 아이, 세상에 꽁짜가 어딨어 어? 내 조건을 들어보고 니네 형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 <웃음> 좋아 니네 조건이 뭐냐 간단해 니가 한달 동안 묶여만 있어주면 돼. 묶여 있어주라고. 내가 널 잡았다고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될거 아니야. 아이 나도 승진도 해야 되고 아이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고. 어? 한달 뒤면 우리 형이 어딨는지 알려줄 테냐. 아이 약속한다니까. 을 좋다. 한달 뒤에 정확히 우리 형이 어딨는지 그 장소를 알려줘라. 알겠지? <웃음> 아이 나만 믿으라고 나만 믿어. 에. 아이고, 하하 <웃음> 아벨, 아, 용케 30일 잘 버티는구나. 형에 대한 분노가 대단한가 봐. 닥쳐! 오늘이 지나면, 카인이 있는 곳을 나한테 말해라. 한 방에 끝내줄 테니까. 아이, 걱정하지 마, 걱정하지 마. 오늘만 잘 버티면, 카인이 어디 있는지, 내 알려주지. 응. <웃음> 아, 그럼 수고해, 응? <웃음> 아우 우, 아이 겨우 찾았네 저기요 저기요 넌 누구냐 아이 나 코봉이에요 아 제가 좀보뭐좀 알려드리려고요 덕철아 너의 도움도 안 필요 없어 난 오늘만 지나면 가인을 찾는다 아이 그러니까 저 국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다 거짓말이에요 당신들 둘을 한 번에 죽이려는 저 국장의 모략이라고요 개략이라고요 <웃음> 갑장 나한테 그럴 리 없어 오늘만 지나다만 나 카인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 전에 아저씨 죽는다고요 카인도 죽고요 이놈 용서하지 않겠다 어? 가만두지 않겠다 국장 이놈 어? 저쪽에 아비네에타다 사격하라 사격하라 가만두지 않겠다 졌다 자 투어 투기뱅이 투어 이런다 투어 야어 투어 투어 투어 투어 어 투어 투어 투어 투어 투어 투어 투어 투어 투어 투어 투어 투어 가자, 쇼, 화, 화, 화, 화, 화, 화, 화, 예, 쇼, 음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하, 아, 오해라고 아, 아니, 내가, 내가 알려줄라고 그랬는데 아알마지께 찾아와줬네 아,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아, 알려줄게 아, 알려준다고 경호해라 아저씨 아저씨 어, 거, 거봉아 아이 나쁜 뿡뿡뿡뿡 어? 꼬봉아! 어, 너 너무 잔인한 거 아니니? 아니요 나쁜 사람은 제 방구 먹어도 돼요 하, 그나저나 고맙다 고봉아자 이거 받아 봐 어? 잠깐만 이거 뭐예요? 그건 바로 불사신 카드란다 불사신 카드요? 네가 꼭날 필요할 때그 카드를 쓰도록 해라 단한번단한 번은 널 도와주마 어? 지, 지, 진짜죠? 하 그나저나 카인이 어딨는지 못 물어봤어 하... 아저씨 제가 카인이 어딨는지 알것 같아요 뭐? 저, 저, 정말? 누구냐? 누구냐? 그건 바로 SCP-266이요